현재 경주 지역에는 활성 단층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 양산 경주 포항 영해로 이어지는 대규모 양산 단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 고속도로 양산에서 경주 구간은 거의 좌우 굴곡이 없이 선형으로 뻗어 있는데 이 구간은 양산 단층대라 불리는 활성 단층대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단층대는 두 개의 큰땅 덩어리가 끊어져서 금이간 곳을 말하는 것으로 양산 단층대는 단층의 오른쪽에 있는 부산 울산 양산지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미약하게 천년에 10cm 정도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주향이동 단층입니다. 또한 경주에서 울산으로 이어져 있는 7번 국도 또한 울산단층대라고 불리는 구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울산단층대는 단층대의 오른쪽 지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옆단층입니다. 최근의 지진 상황을 보면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주고쿠 지역의 최근의 빈번한 지진들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